안녕하세요. 송산 더벅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공장용지 두 필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묘군 이마로서 공장화가 득한 땅으로는 저렴한 평당 165만원 급매물건입니다 면적은 A공장 부지는 3 8 3 5평방미터 1160평이고 비공장 부지는 3 9 7 4평방미터 1202평으로 공장개발행위 허가 듣겠습니다 진입도로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도로폭은 약 6미터로 대형 차량 진출입하기 좋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주변에 속속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도로는 송산마도IC와 마도JC를 연결하는 평택시흥고속도로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화성시 관리지역의 산업시설 개발 허가가 1년동안 중단됩니다. 때문에 이미 지어진 공장들과 개발행위를 특한 토지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 개발 수용이 시작되면 인근 지역 공장들이 화성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 공장 부지는 면적 1160평으로 매매가는 19억 1천만원, B 공장 부지는 면적 1202평으로 매매가는 19억 8천만원이고, 공장허가를특한 땅이 평당 165만원입니다. 수요가 늘어 시세가 오를 수 있는 좋은 입지이니 자신있게 매입하셔도 좋은 물건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시면 현장답사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